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개강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10시까지 중대신문에 가서 취재처에 연락을 돌리는 일과 그리고 3시에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신문사로 이제 가서 제가 맡은 취재처에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에 혹시 취재할 만한 일들이 있는지 연락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취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 이제 한 학기가 시작이네요 화이팅 본대신문 박재영 기자입니다 잠깐, 일단, 안전, 안전을. 제가 전에 화이팅, 잘 화이 잘할 수있을까 아까 시원아요아 괜찮아요. 아 예전 그렇죠. 그 사이즈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아니 기억 못하셨당아히 제가 이렇게. 방학 동안 찍은 영상이 바뀌었는데. 내거 아니에요. 그럼 내거 해도 돼. 짠.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위해서 작은 가방을 샀습니다. 손쉽게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SD카드 같은 걸 넣으면 되겠죠? 먼저 사은품으로 클리어 액정 보호 필름이 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우선 제가 그동안 방학 동안 브이로그를 많이 편집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브이로그 편집을 조금 하다가 3시에 수업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 편집을 하다가 수업을 듣고 오늘 또 중대신문에선 선배님인데 또 과에서는 저보다 후배예요. 약간 선배인지 후배인지 모를 친구와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드리가 을기 인상도 아니다 6063. 에엄정다이승희는 김혜준과 이유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새로 산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어보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이 알파 6400이고요.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영삼성 리포터즈 팀 미션 영상들을 편집해서 지금 익스포트를 하고 있어요 4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인코딩하고 익스포트하는 게한 10분 정도 걸리네요 원래 제가 사용하던 카메라는 액션캠이었어요 근데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액션캠이다 보니까 렌즈의 왜곡도 꽤 심하고 의외로 좀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도 촬영하면서 충전할 수 있고 일단은 액션캠이랑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또 미러리스라서 가볍거든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좀더 좋은 퀄리티로 찍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이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알파 6600을 살까 고민을 했는데 음, 6600과 6400의 가격 차이는 엄청 큰데 뭐 배터리랑 손떨림 방지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6,400으로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스포트를 하고 제가 영삼성 리포터즈에서도 개인 미션 기획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쓰고 또 제가 현재 뉴미디어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뉴미디어브 안에서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 컷 편집을 하러 가야 돼서 일단은 좀 집에서 할 일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조금 비가 덜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잘에서 어. 클어이게지다 그네 볶음밥 새우 볶음밥 queen... 아 네, 네 가지고 안으니까 아. 이게 이 이게 더지 마. 는이나거 고기로 보셔. 해방이 많이 좋 오, 야 아, 맞 아, 그래. 아, 이거, 거 스토리카니브. 리카니브 스토리카니브. 스이카니브카스토리카니 스토리카니브. 스토리